전창걸 울진 군수가 25일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을 응원하는 자치분권 기대의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자치분권 기대의 챌린지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75년 만에 실시되는 자치경찰제로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변화와 미래를 준비하는 취지에서 지난해 12월 16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전창걸 군수는 25일 집무실에서 챌린지에 참여한 후 다음 주자로 오규섭 부산기장군수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을 지명했습니다. 앞서 전군수는 이희진 영덕군수와 엄태양 봉화군수 박성일 완주군수로부터 동시 지목을 받아 본챌린지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전창걸군수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국민들이 행복하고 주인이 되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